도율이 오는 병원 갔다 왔지요. 응. 가서 콧물도 빼고 목 상태도 보고 그랬죠. 우리 도율이 응. 안 울고 씩씩하게 잘했지. 라고 하면 거짓말이지? 엄청 울었지. 도율이. 김도율. 도율아. 대답 안 해. <웃음> 도율아. 아프지마 알았지? 음, 응. 강아지 김도율